안녕하세요 호사운드 입니다 오늘은 짠 로제 마라샹거의 꿔바로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마라샹거 먹방을 한번 했었잖아요 사실 그때 로제를 찾다가 없어서 못 먹었었는데 역시나 아직도 없어서 <웃음>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유 200g, 핑크림 100g을 섞어서 팬에 부어주고 배달 온 마라샹거를 부어서 끓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추천을 해주셨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맛도 보기 위해서 일부는 따로 이렇게 조금 덜어놨습니다 그리고 꿔바로우 자리도 함께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리지널 먼저 야, 아니, 이거 2단계 해서 매운맛으로 주문했는데, 아, 딱 먹기 좋게 매콤한 그런 느낌인데요? 자, 그러면, 꺼바루. 꼬바로 새콤! 한 맛이 좀 강하면서 달콤한 그런 맛인데, 어, 괜찮네요? 자, 그럼 마라샹궈를 먹을 때는, 짠! 집가락! 먹어볼게요. 아 근데 오늘 면을 세종류로 먹었잖아요 중국당면, 뉴진면, 그리고 분모자 이렇게 먹었는데 아 뉴진면이 깡패인데? 적당히 쫄깃하면서 적당히 잘 씹히면서 뭐 그래요 다음엔 그냥 뉴진면 사다가 넣어서 먹어야 되겠다 Okay. <laughs> 음, 둘이 완전 다른 맛이다 나는 좀 깔끔한 맛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이 나으실 것 같고 저는 느끼한 거 좋아해요 이러시는 분들은 로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짠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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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여기를 시키고서는 좀 의아했던 게 이게 마라샹궈가 요게 38,000원어치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200g, 냉동두부, 푸주, 넓은당면, 분모자, 굵은쫄진면뉴진면 스모크햄 요렇게 해서 2,000원씩 다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근데 2,000원어치 추가한 분모자가 3개예요 뉴진면 2,000원어치 추가했는데 5개 이게 38,000원어치가 맞나? 마라샹궈는 좀 다른가?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마라탕 시켰잖아요 근데 걔는 뭐 국물을 감안해도 건더기 기가 꽉꽉 차가지고 큰 접시 두개 나눠서 담아 먹었잖아요? 근데 걔가 27,000원이었거든요? 몰래 이런 건지 <웃음>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아니 유진면 다섯 줄 주는 줄 알았으면 그냥 사다 끓여 먹었지 <웃음>